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이경원 프로입니다 우리가 임팩트 때 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공을 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 참 많은 동작들을 하죠 자 오늘은 그 동작들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임팩트에 힘을 실어주는 손목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셋업을 잡을 때 클럽의 라이각에 어느 정도 몸을 맞춰서 셋업을 잡게 되죠. 내가 키가 크던 키가 작던 클럽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이 라이가 지면과 샤프트와의 이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우리가 셋업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손목은 살짝 꺾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 이거를 너무 꺾게 되면 어떻게 되냐? 토우가 들리게 되면서 제대로 된 임팩트가 나오지 않고 반대로 너무 펴지게 되면은. 힐 부분이 들리게 되면서 제대로 된 임팩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스윙은 원을 그리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원심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심력의 축인 내 몸과 원심력의 끝인 클럽 헤드가 서로 멀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더 멀어지기 위해서 손목은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파인 앵글을, 상체의 앵글을 숙여놓은 상태에서 원이 발생을 하면 원심력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이 이렇게 펴지는 임팩트가 나오게 되면서 클럽의 힐 부분이 들리게 되면서 임팩트 때 토우 쪽만 저항이 생기고 힐 부분은 저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가 열리면서 임팩트가 맞거나 혹은 이 상태에서 맞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임팩트는 스윗 스팟이 아닌 토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볼은 힘이 없게 날아가게 됩니다 설령 스위스팟이 제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힐쪽이 들린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스위스팟이 아니라 스위스팟의 아래쪽에 맞으면서 공의 힘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죠. 우리가 클럽을 다운스윙 때 샬로우하게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팩트 때는 손목이 약간 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클럽을 가파르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운스윙 때클럽을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왼손의 새끼손가락에 힘을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클럽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을 홀드를 하게 되고 캐스팅이나 스쿠핑 동작이 나오지 않고 클럽의 라이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운스윙이 내려오게 되죠. 셋업 때 잡았던 각도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러면 은 임팩트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공이 맞을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 방법은 왼쪽 힙입니다 다운스윙이 갈때 우리가 몸이 앞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뒤로 쳐지게 될 것이고 왼쪽 힙이 뒤로 빠지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내몸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의 라이가 유지가 되면서 맞게 되죠. 자 그럼 이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백스윙 탑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고 왼쪽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임팩트 때 손목이 펴지지 않고 꺾여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팩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스쿠핑 캐스팅, 얼리 익스텐션까지 모두 다 같이 잡아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운스윙 때 클럽을 인사이드로 끌고 들어오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아이언의 경우에는 약간의 페이드가 걸리더라도 클럽이 꺾여진 상태를 세워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의 셋업 때 클럽의 라이각과 같은 각도로 다운스윙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지금처럼 해주시면서 볼을 치신다면 라 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전보다는 조금 더 힘의 손실 없이 내가 휘두르는 힘 전부를 공에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빠르게 휘두르려고 세게 휘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언의 경우에는 유틸리티의 경우에는 우드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공이 땅에 내려와 있는 클럽을 칠 때는 지금처럼 클럽 본연의 라이각을 최대한 살려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클럽의 라이각을 유지해서 공을 쳐야 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